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 입니다 자 여러분 카페24에서 이번에 큰 사건을 하나 쳤습니다 바로 카페24의 디자인에서 html 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에디봇 디자인 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디봇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HTML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나만의 쇼핑몰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특장점 첫 번째 코딩이 필요 없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쉽게 블럭 맞추듯이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예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머리를 엄청나게 아프게 했었던 이 html 나한테 도대체 욕을 하는 것이니 아니면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디자인입니다. 자, 이 디자인 부분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에디보 디자인.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우리 어, 카페24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관리자 화면은 프로 모드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관리 메뉴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자, 여기 화면에 에디봇 디자인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디자인을 추가해주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자 왼쪽에 있는 디자인 보관함 메뉴로 오시면 오른쪽 디자인 기본 디자인 추가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클릭하셔서 에디봇을 선택을 하실 때.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언어는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으시니까 한국어로 에디봇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추가가 된 후에는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가 수정을 해보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봇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 수정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자 메인 화면에 가이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축키가 가능하네요 단축키가 가능한 이렇게 여섯 개의 간단한 단축키 저는 이 중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컨트롤 z 컨트롤 r 되돌리기 할수 있고 되살리기 할수 있는 메뉴랑 그리고 저장하기 컨트롤 s의 이 단축키 저는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축키만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컴퍼넌트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컴퍼넌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레고의 어떤 블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쌓기놀이 많이 해 보셨을 건데요 이런 뭔가 벽돌 쌓기 뭐 아니면 은 젠가 같은 이런 벽돌 쌓기 같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쌓기의 퍼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퍼즐의 모양이 가끔은 기 기흥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고 가끔은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런 모양들을 점점 쌓아서 새로운 완성된 장난감들을 만들 수 있으실 텐데 이컴퍼넌트 라는 것은 그런 퍼즐의 모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여러분들이 상단에 이미지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품을 진열을 하는 메인 진열 이라든지 아니면 로그인 버튼 아니면 뭐 배너 클릭해 가지고 상품 다른데로 이동되는 배너 같은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 주는 기능으로 컴포넌트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가이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 에디봇을 쉽게 쓸수 있구나 라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걸로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이 부분 닫고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포넌트라고 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쌓기 블럭을 쌓아주실 때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서 움직일지 굉장히 기대되잖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 공통 쇼핑몰 메인에 쓰는 거뭐 슬라이딩 메뉴로 보는 것들 상품 분류와 상세 검색이라는 이 페이지 안에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사용하는 지들을 이렇게 분류로 나눠 놨고요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의 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내가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해보겠다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쇼핑몰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은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서 미리 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아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PC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바로 옆에는 그리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드 메뉴는 이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약간 블록사기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칸 안에 이 이미지가 몇 번째 줄몇 번째 칸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의 순서 줄 번호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이 왼쪽에 있는 배너는 4단짜리야 4줄을 차지해 또는 내가 이미지는 몇 줄에 몇 칸짜리를 차지해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디자인할 때 사실은 그리드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서 저는 꺼놓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Ctrl Z, Ctrl R을 사용할 을수 있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메뉴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장하고 보기라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수정하고 있으시다면 이 수정하시는 화면을 저장하고 미리 보기라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과 그 옆쪽에는 저장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만 하고 미리 보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쇼핑몰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에 나와 있는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서 화면 밖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을 건데요 이러니까 삭제가 됩니다 라고 나오고 위에 아래로 이동을 했더니 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이 해당하는 배너들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밖으로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자 이렇게 배너를 보내버렸더니 밖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손쉽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죠자그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슬라이딩 메뉴 바로 가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아 슬라이딩 메뉴를 열었을 때 이런 화면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로그인 전에 화면 봤으니까 이번에는 로그인 후의 화면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시다면 여기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손쉽게 위치를 바꾸실 수 있고 이런 배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손쉽게 수정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쇼핑몰 메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미지들도 삭제 밖으로 삭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있으신 컴포넌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하나의 샘플 배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음,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윈터 세일이라는 거를 화면 안에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넣을 건데요 저는 위쪽에 배너를 두 개를 넣을 거라서 이번에 하나 넣을 거는 음, 위쪽에 있는 네, 이 배너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 봤는데요. 자, 두 가지 배너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넣어는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입력을 할때 보니까 여기에 아무 마크가 없었죠. 근데 하단에 넣어는 요 사람 그림이 있는 배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에디봇의 배너가 있었습니다. 로고가 있었죠 자요두 개의 차이는요 에디봇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했을 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에디봇 배너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윈터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브랜드에서 드리는 겨울 혜택 이라고 되어 있는 요부분의 텍스트는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윈터 세일이라고 하는 배너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연필 모양을 클릭해주면 에디봇 배너 만들기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넣놓는 배너 대신에 사용할 에디봇 배너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여기에 넣을볼 배너를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봤고요. 그리고 적용하기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배너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저장하기 눌렀더니 배너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에디 몰 시즌 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연필 모양을 눌러서 에디봇 배너 만들기 이번에 얘를 눌러보면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에디봇 배너 만들기로 눌렀을 때 배너가 수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타, 클릭해서 수정을 편하게 할수 있고 사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넣는 이 배너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50에서 70%는 너무한 세일인 것 같아서요. 클릭해서 전 20%에서 30%까지만 세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위쪽에 에디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희 다네쌤 시즌오프라고 이렇게 글씨를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을 수 있고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 URL 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어디에 있는 상품으로 연결되겠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풀 주소로 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내 PC에서 가져오기 버튼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줬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상품 진열된 것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추천 상품이라고 상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신상품으로 넣고 하단에 있는 신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진열한 영역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죠 또는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나이 부분 추천 상품 빼고 MD 추천만 넣을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상품 영역에서 오른쪽에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진열 목록을 내가 원하고 싶은, 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을 저장을 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품이라는 걸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도 클릭해서 옆에 있는 연필 모양 그리고 추천 상품이라는 것으로 저장해서 수정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메인 상품 진열 영역들을 편집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혹시나 마음에 안 들었다면 컨트롤 Z를 통해 가지고 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지금 했는 것을 완성했을 때는 여러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장하고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 창으로 이 화면을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상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됐고 이쪽에 있는 슬라이딩 버튼 잘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해당하는 상품 클릭하면 상품페이지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화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PC와 모바일 화면을 반응형으로 또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에디봇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자 지금까지 디자인 수정이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는 이 화면을 잠깐 닫아 보겠습니다. 저장했으니까 닫고 자 다시 우리 디자인 관리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금 에디봇 디자인을 PC와 모바일에서 반응형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좀 전에 화면처럼 반응형으로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모바일 디자인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있는 모바일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모바일 전용 디자인 사용 설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문제없이 PC와 모바일 화면에서 반응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C 한번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다시 수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에디보 디자인이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웠었던 html 디자인 수정은 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pc와 모바일 한번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쇼핑몰 쉽게 만들 수 있는 에디보 디자인으로 여러분 카페24의 디자인을 빠르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빨리 창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창업해야 돈 빨리 버니까요 자. 여러분 이 디자인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시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문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페24의 디자인 성공을 위하여 저는 계속해서 재밌는 컨텐츠로 에디포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 업데이트된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